자 반갑습니다 각두 개님들 어, 4월 고3 모의고사 해설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난이도가 굉장히 평이했고 쉬웠고 어, 문제 자체도 뭐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1번에서 3번 독서 질문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는 저자와 독자가 문자 언어를 매개로 상호작용하는 의사소통행위다 해서 우리 독서의 정의가 나와있죠 자, 독서를 통한 의사소통이란 저자가 글로 구성한 메시지를 독자가 주체적으로 사과하여 이해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해서 나와있습니다 이해하는 것 독서를 통한 의사소통과정은 저자가 독자의 독서과정을 염두에 두고 글을 작성할 때부터 시작된다 어, 저자는 글을 작성하기 전에 독자의 사전 지식과 관심 등을 예측하고 어, 독자에게 도움이 될 만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글감으로 선정한다. 그리고 이를 고려하여 글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전달한다. 저자는 독자가 알고 있을 것 같은 내용을 생략하기도 한다. 또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내용을 숨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숨겨진 정보를 독자들이 출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단서를 제공하기도 하고 다시 말해 조자는 독자의 독서 과정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글을 쓰고 이사소통하는 것이다 해서 좋은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죠 반대로 좋은 글을 썼을 때 우리는 어, 조자의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글쓴 이 저자의 입장이라면 독자의 사전지식 관심을 예측해야 되고 그 필요한 내용을 글감으로 선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독자가 알고 있을 것 같은 내용은 생략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 숨겼으면 단서를 제공하기도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 반대로 여러분이 독자라면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고려해서 글을 읽어야 된다라고 어,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독자의 입장에서 저자와의 의사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해서 여기서는 저자의 입장에서, 여기서는 독자의 입장에서 글을 전개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독자는 저자가 전해,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며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으로 어, 저자와의 의사소통에 응한다. 글을 읽으며 지식이나 정보를 새로 습득하기도 하고 자신이 가졌던 의문점을 해소하기도 한다 또한 글을 읽으면서 숨겨진 내용이나 저자의 의도를 추론하며 깊이 있게 글을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이렇게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의 생각에 공감하거나 저자의 생각을 비판하기도 한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죠 자 나아가 독서를 하면 새로 생긴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글을 찾아 읽는 등 독서 활동을 확장하기도 한다 예.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독자는 자신의 배경 지식과 독해 능력, 독서 태도 등에 따라 글의 의미를 재구성한다. 즉 독자는 저자가 전달하는 려 메시지를 단순히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능동, 능동적으로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글을 한번 읽어볼까? 아,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자의 의사소통 방식이 아닌 것은 해서 독자가 글의 주제를 찾으며 읽는 방식 저자의 의사소통 맞잖아 아, 글의 주제는 저자가 전달하고 싶은 핵심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찾으며 읽어야겠죠 자 독자가 지식이나 정보를 새로 습득하며 읽는 방식 어 이것도 어 저자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독자가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자 그리고 독자가 독서 목적에 따라 자신의 독서 계획을 점검함에 읽는 방식 이거는 자신의 독서 계획을 점검하는 거잖아 그러면 저자의 의사소통은 아니겠죠 자기 자신과에 대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독자가 글을 읽으며 생긴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글을 찾아 읽는 방식 그렇죠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글을 찾아 읽는 방식 어, 선생님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는 그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그 자료를 찾는 것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어, 선생님과 의사소통을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이잖아.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자의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독자가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의 생각을 비판할 수 있는 방식 여기 나왔었잖아, 맞죠? 비판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맞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2번을 볼까요 어,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어, 보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기를 한번 읽어봐야지 자산의 바다 안에는 어족이 매우 번성하여 이름을 아는 자가 드무니 자 그러면 저자가 독자의 사전 지식을 예측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 볼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름을 아는 자가 드물다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산오보를 지었다고 볼수 있겠죠 여기 정략전 자산오보 서니까 자산오보에 자산오보를 읽기 전에 그 서문을 지시했으면 알수 있겠죠 그래서 사전지식을 예측했다 자 사물의 정통한 자가 마땅히 살펴야 할 바이다 해가지고 어, 저자가 자신의 생각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 사물의 정통한 자 어... 사물의 정통한 자가 이 오족에 대해서 이름을 제시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니까 아, 나는 이에 널리 섬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개보로만들 생각을 하였는데 사람마다 각자 말이 달라 그대로 따를 수 없었다 나는 마침내 그를 불러들여 뭐무르게 하면서 그와 함께 연구하고 차례를 매겨 책을 완성하고 자산오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 이외에도 바다의 날짐승과 해초류까지 언급 자 저자가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죠. 왜냐? 바다의 날짐승, 해초류까지 어, 제시하겠다라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자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로 삼았다. 이 책의 목적, 이 책이 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다만 나는 고려하여 혹 이미 본처서에 보았는데도 그 이름을 듣지 못하였거나 혹 어, 옛날에 이름이 없었는데 고정할 수 없는 것이 태반이었다 해서 저자가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부러 내용을 숨긴 게 아니고 모르는 내용들 자기가 모르는 것들이 많았다 그래서 단지 민간에서 부르는 이름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상스러워 읽을 수 없는 것은 그때마다 감히 이름을 새로 지었다 해서 어, 이름을 알수 없는 것들 고정할수 없는 것들은 자기가 이름을 새로 지었다라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거지 어, 일부러 내용을 숨겼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윗걸 바탕으로 보기의 실험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추론. 자 심리학자 바틀렛은 어 관심사가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 관심사가 다릅니다. 관심사가 다르면 서로 아는 내용이 다르겠죠. 맞잖아. 여러분은 로우를 좋아하고 뭐 나는 나는 뭐 달리기를 좋아하고. 또는 어,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이돌을 좋아하고 관심사가 다르면 서로 뭐롤 챔피언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여학생이랑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죠. 자 인디언 전설을 읽게 한후 시차를 달리하여 여러 번그 내용을 회상하게 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원문의 내용을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후 서로 다르게 기억해내는 특징을 보였다 해서 어, 관심사가 다르면 기억하는 방법도 다르다는 내용이 보기에 핵심 내용이겠죠. 그러면 그 이유를 추론해야 돼. 윗글을 바탕으로. 자, 그러면, 글을, 어, 글을 읽으면 지식의 정보를 새로 습득하고, 또는 의문점을 해소하고, 의도를 추론하면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거나 제 생각을 비판하기도 하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어, 독해 능력은 동일한 글을 반복하여 읽을수록 향상될 수 있다. 독해 능력에 대한 얘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맞죠? 자, 독자의 배경 지식에 따라 관심사는 배경 지식이라 볼수 있겠죠. 글을 이해하고 재구성 항상 글을 읽을 때 재구성하는 거잖아. 맞죠?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맞겠죠? 보기와 부합합니다. 맞죠? 어, 다른 것도 읽어보자고 독자가 저자와 능동적으로 의사소통하려면 글을 여러 번 읽어야 된다. 글을 여러 번 읽은 게 아니고 여러 번 내용을 회상한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고 독자마다 독서 태도가 다르더라도 시간 지날수록 습득하는 정보의 양은 비슷해진다. 일단 정보의 양에 대한 어 제시가 아니고 기억을 다르게 해냈다, 인출을 다르게 해냈다라는 것이 어 보기 제시된 내용이었죠. 독자가 저자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다른 독자와 공유했다. 어 이런 내용도 다른 독자와 공유 이런 내용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답은 2번이겠죠 그래서 3번이 2번 그래서 여기까지 첫 번째 지문 1번에서 3번까지 한번 어, 해설을 해봤습니다 어, 여러분 이 지문이 굉장히 쉽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독서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여러분의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이 글을 읽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신의 독서 습관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여기까지 어, 1번에서 3번 해설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